속보입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에서는 제2호 열대저압부 td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제2호 태풍 매기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3월 31일 발생하였던 94호 열대요란이 필리핀 인근에서 재발달하면서 현재는 tcfa 통보문 이 발표 2호 태풍 매기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94호 열대요란은 필리핀 막탄 세부국제공항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31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은 1 3 0 0파스 a 이고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가량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최초 발생 위치에서 크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 상륙하면서 더 이상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소멸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필리핀 상륙 직전 몬순 트러프의 영향으로 더 이상의 서진을 멈추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거의 나흘 가량 정체한 상태로 조금씩 북상하면서 제발다의 현재는 열대 사이클론 형성 경보인 TCFA가 발표되는 수준까지 발달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94W 열대 요란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예보를 발령한 상태이며 현재 미해군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는 TD 열대 저기압으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TD03W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TD 열대저기압 다음 단계가 태풍입니다. 만약 2호 태풍이 발생하면 한국이 제안한 이름 매기가 되며 3호 태풍은 대만이 제안한 차바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